네, 차는 내관련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봄에도 역시나 미세먼지 때문에 더욱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할수 없게 되었는데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거기에 황사까지 대기가 오염되면서 이제는 차량 실내의 공기 질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내 차에도 공기청정 모드와 자동 살균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차의 공기청정 기능을 활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자동차의 실내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미세먼지와 각종 세균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를 에어컨 필터로 거르고 공조기 모드를 내부순환 모드로 해서 차단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기능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공기청정 모드인데 공기청정 모드랑 유해한 외부의 공기가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내부의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현대기아차는 차종에 따라 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부 모델은 나무 모양의 그림에 전용 버튼이 있고 2018년 모델의 풀 오토 에어컨 장착 차량부터 공기청정 모드를 탑재하고 있어 그런데 공기청정 기능은 있지만 나무 모양의 그림에 전용 버튼이 없어서 내 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부터 사용방법을 알려줄게 시동을 켜고 내부순환 모드 버튼을 3초 정도 누르고 있게 되면 내부순환 버튼의 램프가 깜빡이고 에어컨 버튼 램프가 켜지게 되고 화면을 보면 상단에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라고 글이 나오고 작동이 시작되는 거지. 작동 후에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기청정 모드가 해제되게 돼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전극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자동차의 중앙 패널을 보면 이처럼 클리스터 이오나이저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조사마다 그 명칭이 다른데 이 기능은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동작이 되고 클리스터 이오나이저의 설치 위치는 에어컨과 히터의 시스템 내에 에바포레이터와 블로어가 있는 사이에 위치해 있고 양이온과 음이온을 방출해서 공조장치의 내부와 실내 곰팡이 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에어컨을 켤때 나는 불쾌한 냄새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만약 이런 크리스터 이온 라이즈 기능이 없는 차량도 설치가 가능한데 3만 원대 부품을 구입해서 다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비업체에 의뢰하면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러한 공기청정 모드는 결국 에어컨 필터를 통해 유입된 공기를 일정 시간 차 안에서 정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기능성 에어컨 필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필터의 관리와 조금 가격 차이가 있지만 고기능성 에어컨 필터를 사용해보십시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잘... 네, 이거 할랜다. 수고했어, 동튜오